자 우리 이전 시간에 미디어 커리라고 하는 아주 혁신적인 기능을 살펴봤는데요. 그러면 우리 배운 거 우리 예제에다가 도입해서 우리 예제를 좀더 음, 똑똑하게 만들어 봅시다. 자 2.html 열었고요자 여기에서 이제 코딩을 시작해 볼 건데요.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이 화면의 크기가 작아지면 저런 식의 UI는 너무 음, 낭비적인 요소가 있고 이상해진단 말이죠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? 이런 경우에는 이런 선도 좀 없애고 여기 있는 이 부분도 본문이 너무 좁아지니까 본문을 아래쪽에 배치시키고 또이 웹이라고 하는 타이틀도 너무 크면 화면이 작은데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좀 작게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가 개편을 할 건데 여러분이 직접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시도를 해보시면 더 좋겠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십시오. 자, 제가 미디어 커리를 도입해서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는 화면 사이즈를 일단은 정해야겠죠. 즉, 음, 제가 보기에는 한번 볼까요? 검사를 열어서 이렇게 화면 사이즈를 쭉 보니까 음, 한 800픽셀보다 작아지면 뭔가 본문이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800 픽셀을 기준으로 해서 800 픽셀보다 클 때와 작을 때의 디자인을 미디어 쿼리를 통해서 달리 해보겠습니다 자, 그러면 기존에 있는 디자인은 그대로 살려두고 코드도 내버려두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걸 추가하면 됩니다 뭐냐면 스크린의 사이즈가 스크린의 폭이 8 0 음... 800 픽셀 보다 작을 때라는 조건을 추가해 주면 되는 것이죠 미디어 어, 800 보다 작다라는 것은 최대 width가 800 픽셀이라는 뜻이에요 자,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800 픽셀보다 작을 때 자, 이 상태 지금 작습니다 자,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, 라는 것을 지정해 볼게요 자, 우선... 음... 여기는 위에서부터 하죠. 이 웹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화면 잘 위에 저렇게 가운데 정렬 괜찮을까요? 음~ 가운데 정렬은 둡시다. 예, 가운데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일단은.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그리드라고 되어 있는 id 값이 그리드인 저 태그 안쪽에 일단 저 그리드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어~ 뭐죠? 그리드가 아니게 하면 되겠죠.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이 코드 있죠. 이 코드를 이렇게 카피했습니다. 그리고 그 중에서 얘는 뭐 언급할 필요도 없고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 부분을 블록으로 바꾸는 거예요. 즉 이렇게 되면 800픽셀보다 화면의 크기가 작을 때 ID 값이 그리드 인 태그의 디스플레이드가, 디스플레이가 그리드였던 것이 블럭으로 블록,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, 한번 해볼까요? 리로드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블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블럭 레벨 엘리먼트가 되면 화면 전체를 쓰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에 위치할 수 없게 되면서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됐죠? 자,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 선도 좀 보기 싫고, 뭐 그래요 자, 한번 봅시다 저 선은 왜 있는 거예요? 바로 여기 있는 ol 태그의 어, border-right라고 하는 속성 때문에 저기에 선이 존재하는 겁니다. 그렇죠? 그러면 누구 때문이에요? 바로 여기 있는 이 ol 태그의 바로 이 부분 때문인 거죠. 그럼 저걸 그대로 카피해서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여기 있는 border-righ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non으로 바꿉니다.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테두리가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예. 그다음에 요 위쪽에 있는 h1 태그의 테두리도 좀 배기 싫으네요. 자, 그래서 저는 저 테두리는 누구 때문이에요? 바로 얘와 얘 때문이네요, 그렇죠? 그래서 저는 저긴 저 코드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. 그리고 역시나 테두리를 없앤다 라는 뜻에서 n o n 이라고 지정을 했어요 자 이렇게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됐고요 화면을 이렇게 키, 바꿈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도 작은 화면에서는 더잘 보이게 됐고 그리고 큰 화면, 즉8 0 0픽셀 보다 화면이 커지면 보시는 것처럼 넓은 화면의 특성을 10분 발휘한 레이아웃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미디어커리아 같은 것을 이용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다양한 효과를 줄수 있겠지만 우리 수업은 그런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미디어커리가 무엇인가 또 다양한 화면에서 웹은 어떻게 적응해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셨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필요할 때아미디어커리를 공부하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공부해서 해결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, 이렇게 해서 현대 웹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는 이 다양한 화면의 크기에 반응해서 자신의 모양을 스스로 바뀌게 할수 있는 방법인 반응형 웹에 대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